여러분들 오늘은 제네시스 쿠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경매장에 가서 스바루를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BRZ 보시면 이제 젠쿱의 뼈대가 보일 겁니다 여기서 제일 저렴한 것을 사시면 될것 같아요 32만 달러의구입 클릭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스바루 BRZ 뭔가 벌써 느낌이 오고 있어요 외관을 조금만 바꿔 볼게요 여기서 공기역학및 외관 앞범퍼 제작자분께서 꼭 이거를 골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입 클릭 이제 스티커를 붙여야 되거든요 새로운 디자인 찾기를 클릭 검색 자, 여기서 코드 공유를 치시고요 602-547-549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제네시스 쿠페의 모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봐두시면 돼요 구비클릭 와 이것이 바로 제네시스 쿠페 보시면은 앞에 현대마크도 있고요 그리고 범퍼 라인이 진짜 완벽한 제네시스 쿠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젠쿠의 후기형 모델이죠 젠 쿠페 원래 처음 나왔을 때는 좀 웃는 반상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손창기 젠쿠비더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세팅 S-E-T-I-N-G 설마 제가 리뷰할 것을 예상하시고서 미리 이것까지 달아주신 센스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옆쪽 라인 보면은 이것도 젠 젠쿱 라인이랑 진짜 비슷해요 스바루 제네시스 그리고 BRZ 3 8 8 GT 여러분들 제쿱은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자 먼저 3800cc의 V6 람다 엔진 그리고 2000cc 터보의 I4 세타 엔진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진짜 잘 만든 명차예요 이 차량은 CSC를 진짜 제대로 만들었거든요 비틀림 강성이 좋다고 해요 가속력이나 핸들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승차감까지 잡았어요 근데 이렇게 완벽한 차가 37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격 대비 정말로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 튜닝도 잘 반다고 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튜닝을 좀더 해보고 싶어요 잠시만요 디자인 의 도색 자동차 도색은 세먼 핑크 달아줄게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는 카본 무늬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일러 카본 다음에 휠 무지개 휠 색상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리무진 그리고 비닐 및 데칼 적용 그리고 이거 오각형 검정색 어,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이거죠 어, 색상은 세먼 핑크 자 대충 됐습니다 반대쪽도 다시 대충 완성 여기다가 이제 현대마크 다시 됐어 그 다음에 이제 테일램프 봐야겠죠 테일램프 이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검색 한번 해볼게요 제네시스 쿠페 아 없죠 잠시만요 이거 그래 좋아 아, 뭔가 좀 이상해지고 있는데 됐습니다 완벽해요 그리고 제네시스 이거 달아줘야겠죠 여러분들 이 차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냥 모르척하십시오자 5.0 V10 달아줄게요 여기다가 5.0 V10 구입 클릭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면 안되겠죠 코리안 검색 자 한국 번호판 달아줘야겠죠 아 그리고 급제동주의 이거 해야죠 여러분들 이거는 사이즈가 클수록 좋아요 대충 여기다가 구입 클릭 됐습니다 그리고 5 오른쪽 그 뭔가 좀 산뜻한 걸 붙여줘야 돼요 어 여기 귀여운 얼굴이 있는데 오마이갓 oh 오 oh, 오마이갓 oh 이거 좀 에반데 아, 자 제로투 달아주겠습니다 오 좋아요 그리고 왼쪽에도 뭔가 달아야겠죠 엔클럽 이거 달아줄게요 두비클릭 그리고 위쪽에도 뭔가 달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 완료 아 근데 뭔가 아직 부족해요 제가 개조를 그냥 싹 하겠습니다 지금 다요 먼저 엔진 3.2 2.0 6.2 2.0 4.0 4.0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구동장치는 4륜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흑기 트윈터보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리어윙 얘는 스포일러를 엄청 큰거 달아주고 싶거든요 대충 이거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뒷범퍼 개조 항목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사이드 스커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얘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후드 얘는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후드를 제대로 안 꾸민 것 같아요 뭐야 이버즈 어? 얘는 대략 여기쯤에다가 구입 클릭 BMW 모터스포츠 이거 달아줄게요 뭐 전혀 상관이 없긴 하지만 일단은 멋있으니까 달아줄게요 구입 클릭 그리고 제가 어디까지 했었죠 타이어 레이스용 타이어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앞 타이어 폭 프로 뒤 타이어 폭 프로 그 다음에 휠 저는 이거 달아줄게요 그리고 휠 색깔을 조금만 바꿀게요 아연 달아줄게요 그리고 앞쪽 휠 크기 프로 그리고 뒤쪽 휠 크기도 프로 그 다음에 앞쪽 트랙폭 프로 뒤쪽 트랙폭 프로 그렇지 프로 드레스 미션 프로 동력 프로 자동 프로 브레이크 프로 그 다음에 스프링 레이스용 스프링 달아줄게요. 앞쪽 안 튤로바 프로, 뒤쪽 안 튤로바 프로, 다음에 섀시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차체 경량화 프로, 듣기 프로, 연료 프로, 저번 당시 프로, 배기 프로, 캠축 프로, 밸브 프로, 트윈터보 프로, 인터쿨러 프로, 플라이휠 프로. 자 이제 개조각 났습니다 보시면 은 900마력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죠. 9 0 0 클릭. 자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끝난게 아니에요. 캔버각을 넣어줘야 돼요. 잠시만요. 자 캔버각을 최대치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지상고 낮춰야죠. 서스를 최대한 내려주겠습니다. 보시면은 바닥이 붙을 정도로 서스 내렸고요. 뭐버각 살짝 있고. 여러분들 젠쿠의 성능을 보기 위해서 일단은 드래그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BMW, 지퍼, 로터스, 포르쉐, 포르쉐, 포르쉐, 포르쉐, 포르쉐 망했네. 출발 하트. 아 망했죠. 어안 망했나? 잠시만요 지금 3등. 3등 화이팅, 화이팅.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3등. 나이션. 1등은 911. 다음에는 랩 타임을 측정해 보기 위해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출발 하트. 출발 출발 출발. 제가 가장 빠른 랩 타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몸통 박치기! 몸통 박치기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더 몸통 박치기 나이스샷 이쪽으로 안돼! 체크포트 놓침!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그립 주행 유지하면서 가는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꼴찌입니다 하지만 바로 따라잡아 볼게요 여기서는 멋지게 드립트 안되는구만 아니 티오님? 나 기다려주고 있었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르지님 여기까지 자 11등 속도 살짝 내서 드립트 스타트. 드립트 스타트. 드립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럼 트면 세팅이었습니다.